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자파정제 6화 하우스 베이커리 빵입니다 제가 오늘 하우스 베이커리와 함께 5종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 먼저 소개해드릴까 대파빵 상상이 안 가시죠? 요게 이제 대파빵이라는 건데 제가 하우스 베이커리에서 진짜 제가 탑3 안에 거의 원탑 수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별로 안 사고 싶을 수도 있는 비주얼인데 초반에는 제가 안 샀었어요 근데 먹자마자 거의 하우스 베이커리에 저의 원탑에 거의 들어온 빵입니다 이거를 제가 에어프라이기에 데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식빵 한번 보여드릴게요 밤식빵은 이 위에가 약간 소보로 같은 식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밤이 통밤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주 통밤을 사용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밤으로 유명한 데가 공주거든요. 근데 그 공주의 비싼 맛있는 밤을 거의 요빵 하나에 180g에서 200g 가까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주밤이 굉장히 달고 맛있어서 이빵 자체는 거의 그 단맛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담백하게 만든 빵에다가 밤으로 단맛을 그 만들어놓은 빵이기 때문에 좀 담백한 빵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빵을 갈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통밤들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커다란 통밤이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잘렸는데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음! 엄청 달아 한입 먹어볼래? 엄청 달아 언니 이거는 거의 호박고구마 수준이잖아 엄청 달다 대파빵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인데 음! 자 이렇게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대파빵 인데요 이게 대파랑 치즈랑 그 다음에 할라피뇨가 들어가요 건우는 할라피뇨 빼고 여기만 먹을래 엄청 뜨거워요 맛있어? 진짜 실제로 이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파빵은 진짜 맛있는 게 저는 뭐든지 사실 다잘 먹거든요 근데 제가 하우스 베이커리 가면은 빵을 막 20개 30개씩 사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먹어보라고 가져와서 막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먹어보세요 하면서 종류별로 가서 사가는데 제 주변에서는 거의 다이 대파브레드가 1등이에요 저희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대파브레드가 1등인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 대파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대파 엄청 비싸서 막 집에서 대파 키워야 된다고도 얘기하는데 약간 음 치즈의 좀 고소함과 대파의 좀 향긋함? 그런 향긋함이 있고 할라피뇨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은데 얘가 딱 마지막에 딱 씹히면서 약간 매콤함을 줘요 엄청 맵지는 않으니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딱 잡아주니까 확 이게 계속 끊임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빵? 한 3, 4개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빵 그런 빵이에요 음 어 할라피뇨 매콤해서 너무 좋아요. 음. 대파빵에 단맛 있나요? 단맛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약간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 자, 지금 오늘 다른 빵들도 제가 많이 소개해드려야 돼가지고 자, 두 번째는 짜잔! 갈릭바게트 이게 하우스베이커리에서 거의 판매 1위인 제품이에요 저번에 대표님이 갖고 오셔가지고 프라이팬에 이거 툭툭툭 잘라가지고 구워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국인은 매늘이지 <웃음> 근데 하우스 베이커리가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게이 위에 하얀색 보이시죠? 이 하얀색이 사실은 다 마늘이에요 이거 진짜 진한 마늘향을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어 너무 진하다 그러신 분들은 좀 털고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마늘 바게트도 에어프라이기에 제가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감으로 먹기 힘들지. 그, 지금 이렇게 딱 빵을 때 보면은 거의 다 이게 지금, 지금 거의 다 이게 지금 밤이잖아요? 음, 밤이 진짜 달다. 아니, 밤식빵 좀 먹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빨리 간단 말이야? 음. 밤이 너무 맛있어요. 그 빵은 이 윗부분은 약간 소보루처럼좀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식빵은 또 완전 그 부드러운 쫄깃한 그 느낌 알죠? 완전 그 느낌이에요 겉바속촉인가 겉에는 바삭한데 안에는 촉촉해 이런 거 이제 또 파먹는 재미가 있지요 음밤 진짜 너무 맛있다 여러분 아시죠저 요즘에 밤에 꽂혀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세상에 밤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미친 듯이 밤에 꽂혀 먹는데 그 밤이 한가득 들어있는게 심지어 진짜 맛있는 밤이요 그리고 막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순수하게 밤에서 올라오는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기분이 좋아요 음. 뭔가 막 억지로 단맛들은 싫잖아 흰 빵에다가 밤 싸서 올려 먹어야지. 괜찮아. 나는 공짜니까. 나는 지금 이거를 방송하는 입장이니까 밤을 이렇게 막 뺏어 먹어도 돼. 어차피 다제 거니까요. 음. 맛있네. <웃음> 왜 밤식빵 먹으면 자꾸 어? 나도 모르게 손이 밤을 자꾸 파먹잖아 그 나중에 빵밖에 안 남잖아요 마늘바게트 가져오겠습니다 마늘바게트? 와 냄새 지금 장난 아닌데 마늘바게트 지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느라 얘가 약간 살짝 그을렸어요. 아, 이게 안에가 뜨거우니까 계속 구워졌나봐. <웃음> 하여튼, 마늘 바게트.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으아! 아, 이게, 이 안에가 간만이랑 고다치즈인가 보다. 이 위에도 마늘이 한가득 들어있는데 이 안에도 마늘이 마늘이랑 치즈가 한가득 들어있네 이, 이게 다 마늘이에요 지금 이, 이게 지금 다. 이 지금 다이 위에가 다 마늘이야 통마늘이야 잘 안보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그 올릴 때 뭐라고 올리려고 했냐면 어 하우스 베이커리의 마늘빵의 마늘은 약간 한국인들이 얘기하는 마늘 조금 우리 뭐 마늘 조금 들어가고 이러면 은 마늘 이만큼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 안에 사이사이도 보면은 지금 마늘이랑 이 고다치즈 이것도 비싼 치즈죠? 고다치즈가 들어가고 이 위에도 이거 지금 다 이거 마늘들이거든요? 심지어 와 웃기는 마늘이구만 응? 사람 될수 있겠어 하우스 베이커리에서 이거를 직접 다 매일 빠으신다 그랬나, 뭐 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마늘이 잔뜩 올라간 녀석을 먹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고다치즈여, 사길 잘했다. 어, 여러분들은 고다치즈라는 거를 잘 아세요? 저는 고다치즈는 되게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마늘이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 떨어져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 마늘이 여기 지금 다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마늘이 너무 묵직해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부족하시면 이렇게 올려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어! 예! 예! 바로 탑소리 안에 들어오는데요?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데워서 먹으니까 <웃음> 겁나 맛있어. 아니! 이 식감 들리시죠 겉에는 바삭바삭한데 빠삭 안에 는 뭔가 촉촉하고, 그리고 위에 마늘이 올라간 게또 약간 후레이크처럼 좀 바삭바삭한 빠삭 식감이 되고, 어, 그이 풍미가 그 고다치즈 의그 풍미인가 봐요. 우리 그 라틴의 해리 쌤. 혜리쌤이 이 마늘빵은 못 드셔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오종빵을 금요일날 선물 드렸더니 그날 저녁에 저랑 <웃음> 빵 먹고 양대창까지 먹고 그리고 집에 가셨어요 배가 부르겠지? 6시에 빵을 한가득 먹고 바로 7시에 양대창을 먹고 집에 가셨으니까 근데 집에 가서 빵을 정리하려고 박스를 딱 열었는데 <웃음> 빵 냄새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웃음> 어 뭐야 빵 냄새가 너무 좋네 그래서 딱 열어가지고 마늘빵을 꺼내 드셨는데 진짜 저한테 카톡 왔어요 헐마늘바게트 상상 그 이상입니다 카트. 마늘 장렬 마늘바게트네요 진짜 재료 아낌없이 쓰시는 것 같아서 뭔가 좋아요 저, 와우 저 진짜 분명 배불렀는데 카트. 맙소사 이러면서 배불렀는데 마늘빵을 먹고 <웃음> 원픽이 마늘빵이 됐어 와 이거 에어프라이기를 사세요, 여러분. <웃음> 팬은 좀더 이렇게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라면 에어프라이기는 겉에가 바삭해지고 안에는 그대로 촉촉해. 음! 맛있다.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마늘이 엄청 떨어지는데 마늘 이런거 다 아까우니까 모아놓으셨다가 건강에 좋으니까 이렇게 모아두신 마늘도 빵에다 올려서 음~~ 에어프라이기를 팔아야겠네 <웃음> 와. 마늘빵 진짜 맛있어요 아내가왜 판매일인지 바로 알겠어 음. 진짜 맛있다 마늘빵 오오. 자, 얘는 바로 초코 몽블랑입니다. 대비가 좋아서 카메라 빨 진짜 잘 봤네. 저는 이제 사실 생크림 몽블랑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크림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짜잔. 딸기 너무 찌어져있는 불쌍해라. 콕. 보시나요 실제로 가시는 분들은 얘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크림이 배송으로 나가면 이,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한 가득씩 생크림 드셔야 되는데 담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빠졌어. 그 하우스 베이커리는 느끼함이 없고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초코몽골랑을으으으 음, 음, 음, 마구 쥐어 뜯어서. 이 초코몽블랑은요 박준영씨 아시죠? 왓썹맨의 박준영씨가 그왓썹맨 무슨 촬영 때문에 하우스 베이커리에서 찍으셨는데 그때 이제 빵을 몇 개를 드셨거든요? 근데 이 초코몽블랑을 드시고 본인이 왓썹맨 하면서 먹은 디저트 탑텐에 든다고 와야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거는 디저트에서 왓쓰맨 하면서 열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맛있다 너. 했던 그 초코몽블랑입니다 진한 쇼콜라와 브리오슈 반죽으로 만든 이 페스츄리 몽블랑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음. 와, 정말 고급 초콜릿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신하고 약간의 달콤하면서도 좀 쌉싸름하면서도 그런 고급스러운 초콜릿의 느낌? 근데 그런 초콜릿이 위에 너무 많이 있는 것도 아니 이렇게 딱 있고 이 밑에 패스츄리몽블랑이샥 촉촉하게 받아주니까 별미인데요 음 이때 커피를 음~~ 아메리카노랑 주세요 와~~ 음~~ 이래서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예요 이 달달한 무언가를 먹고 그리고 이렇게 딱 입이 약간 달달해졌을 때이 쌉싸름한 커피를 딱 들어가면서 서로가 조화가 확 되면서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이 생크림 녀석도 이거는 아 이것까지 먹으면 안 되는데 아직 빵이 소개해 빵이 아직 하나 더 남았지만 맛만 보는 거야 맛만 생크림 몽블랑이에요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메뉴라 음. 여러꼭 드셨으면 좋겠다 지금 살짝 녹은건데도 여기는 다 인정했어 생크림이랑 페스튜리를 정말 잘하는 집인데 데 여기 생크림은 막 구름 같은 느낌 솜사탕 같은 느낌 딱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르 녹는데 그게 묵직한 게 아니라 가볍고 산뜻해요 막 느끼함이 없어 진짜 크리미해 음. <웃음> 그 생크림빵은 썸나 앞에서 먹어야 되는 빵이네요 <웃음> 아. 썸탈 때는 가능하지 결혼하면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할거 어? 자기 이렇게 손으로 말고 건네 음. 누나만 행복한 방송이네요. 아, 여러분, 진짜 제가 혼자 먹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또 하나가 또 남아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초코 크림 크로아상. 와. 커피랑 먹으면 너무 좋겠죠 어머나 이거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나 이게 생크림이랑 초코시럽이랑 이 위에 보이는 게 코코아 파우더예요 얘는 저희가 보내드리는 빵 중에 가장 매장에서 드시는 맛이랑 제일 비슷할 수 있는 그런 빵이고요 이 안에 장난 아닌데?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지금 한가득 이 빵은 아 오늘 나 되게 기분이 꿀꿀하다 뭔가 스트레스 받고 좀 다운돼 그럴 때 미친듯이 달콤함으로 나의 어떤 그런 텐션을 올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커피랑 딱 드세요 대박이죠? 먹어보겠습니다 와... 왜 사람들이 그럴 때 달달한 걸 먹는지 이해가 돼요 진짜 이 안에 초코크림은 거의 거대한 초콜릿인 느낌이야 진짜 안에 한가득 초코 초코 초코 초코 탱크림처럼 물쿠덩한 느낌이 아니라 꾸덕해요 막 이렇게 물러 드시면 얌안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물컹하지 않아 음 느끼함은 없고 아 뭐라고 설명드릴까 이거를? 빵인 초콜릿 초콜릿 근데 그 겉에 아주 조금 펜슬이가 약간 옆에서 짝짝꿍을 맞춰줘 요음 그거 있죠 베스클레빈스에 초콜렛 무스? 진한 초코맛의 아이스크림 퍼먹었을 때그 정도의 식감과 그 정도의 진한 초콜렛 차갑게 먹어도 맛있는데 얼려 드시면 좀 위험해요 지난번에 이걸 거의 얼려 먹었는데 이게 진짜 단단하게 정말 초콜렛이 됐더라고요 크림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왜 초코 크림일까 내가 생각하는 크림은 생크림 같은 크림인데 음~ 진짜 그냥 초코 초코 엔딩 디저트로 가족분들이랑 나눠 먹으면 너무 좋겠어요 식사하고 잘라가지고 커피 한 잔에 음~ 와 진짜 초코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거 다 드실 수 있는 분 계실까? 아까 사실 저는 이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먹었다 <웃음> 지금 이렇게 딱 5종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딱 오픈하시면 짜르란 제가 오늘 방송에서 먹은 오종빵, 밤식빵 그리고 대파빵, 초코크림크로아상초코몽블랑 그리고 여기 갈릭바게트까지 다섯 개가 들어가서 이번엔 본인이 드셔도 너무 기분 좋지만 어디 선물로 드리기에도 너무 좋아요. 어차아 제가 오늘 오늘만은 기다렸는데 진짜 실값원 없이 먹었다.